세상 이끈탈어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말 기억하세요? 음, 개똥도 약에 쓸남면 없다. 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도 정작 필요할 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 이런 말로 서론을 시작하냐라고 하면 내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땐 있어야 되잖아.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없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10년 전에 먹은 떡이 아직도 안내려가시 어, 개똥보다 못한 인간 내게 무릎 꿇고 싹싹 빌 그런 날이 올까요? 음, 꼭 이건 뭐 헤어지지 않더라도 나, 내가 싸웠어 싸워서 지금 냉정 중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 정말 킹 받는 일이 있어서 어, 이 인간이 정말 내게 좀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어, 내가 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그럴 날이 올까요? 네. 그래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먹은 떡이 아직도 안 내려가. 오 개똥보다 못한 인간, 내게 무릎 꿇고 싹싹 필, 그럴 날이 올까요? 라고 하면, 여기는 뭐, 이게, 이건 뭐지요? 음, 여기는 뭐, 이 지금 이두 이 개가 들어갔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어, 그, 오래 전부터 아니면 맘 먹고 있었던 일을 갖다가 새로 시작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어맘 먹고 있었던 일을 새로 시작한다. 어, 근데 그맘 먹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냐? 어, 나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돼? 막 좋아하니까, 그치? 음, 룰루랄라 하면서 새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지 싶어 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금전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갖다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게 어떤 연애로 본다 그러면은 내가 오래전서부터 마음에 있었던 사람하고 음. 그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도 돼요 음. 어디 봅시다 또 이거 나오네. 어 맘먹었어 이런 거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무엇인가가 그 연애든 아니면 사업이든 뭐 금전 문제든 직장 취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취직으로 됐으면 어때 취직돼서 들어가는 거, 어, 카드도 된다라는 거지. 암튼 그런데 그게 좀 흡족하기도 해. 어, 흡족해. 이게 누구 카드일까요? 어, 인물이 나오질 않아서 이게 여러분 카드인가 음.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이게, 그, 우리가 보는 게 인연운이잖아요. 인연운이기 때문에, 음, 이건 여러분이 아닌갑다. 어, 상대방인갑다. 어, 왜요라고 하는데, 오래전,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걸 인연운으로 본다면, 응? 내가 찜했던 사람하고, 음, 주변, 그니까 사람들하고 어제 많은 그룹이 어울린 걸로 봐서는, 예, 이거는 사내일 수도 있겠지만, 사내라기 보다는, 그냥 무슨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동호회나 뭐 스키 모임, 자전거 모임, 이런, 그런 무슨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액, 어, 그런 액티브한 어떠한 거하고 좀 가깝다라는 거지. 뭐 운동 끝나고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사내 가서 뭐 내려와가지고 한잔 걸친다든지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어. 그러니까 이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음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 어떤 어 둘만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그그 그, 그 본인의 마음에도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어, 이,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륙하고 놀 때,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반대되는 거잖아. 어, 여러분 이제 타로카드 많이 봤으면 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니면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일 것이다. 둘중 하나는 여러분일 것이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어, 무릎 꿇고 싹싹 빌라리 올까요? 그랬으니까 이게 킹받는 사람이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킹받고 있는데 얘는 잘 놀고 앉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더 더 열받지. 어디 봅시다. 이게 느낌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하...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든 짐을 다 떠맡기 고 짐만 쏙 빠져나간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렇게 하고, 이게 혼자만의 마음이었다가, 나중에 둘만의 마음이 된 거지. 그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발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게 이 사람 볼수 있어요? 자주? 음, 그냥, 아, 뭐, 헤어지,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나, 어, 못 보는 사이는 아니지 싶은데, 음. 그리고 이제, 어, 원래는 이게 이 사람만의 마음이었는데 어, 이 사람만의 마음이었는데 이 투컵이 나왔잖아요. 어. 음. 아이고 센 척하네. 어. 이거 꿀값 떠는데 이거 어떡하지? <웃음> 음. 아, 조금 더 봅시다. 어떻게 될달런지 이제 막 리딩 시작했어. 리딩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음, 이게 다이나믹 하네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허, 이게 다이나믹 하네. 어, 왜냐라고 하면은, 이게 상대방이, 어이구, 씨.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이 이걸 다 참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난 건지 이 사람도 속은 부글부글 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지금 말해 줄게 지금 곧 말해 주러 갑니다 지금 곧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다 아와 여러분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 봐요 왜냐하면 내가 줄줄줄줄 읽어 줄게 아, 어쩌면 여기는 그 이야 이거 진짜 쌍방일세. 음. 여러분은요. 이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는 둘째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짐을 다 떠넘기고 짐을 쏘 거기서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의 어떤 사정거리 안에서 어, 사정거리 안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그렇게 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허파 딥이 지는 거지. 음. 허파 딥이 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 여러분이 그렇게 허파 디지입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결정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오래 갈까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내 얼마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등하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 그 사람한테 들이댔던 거, 어, 들이댔던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된다. 왜 갈등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양다리였다. 양달일 수도 있고 삼달일 수도 있고 사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이 이 사람이 여, 여러분을 가, 어 여러분한테 모든 짐을 갖다가 다 떠넘기고서 지가 몸만 쏙 빠져나갔잖아. 근데 몸만 싹 빠져나갔는데 이게 무슨 짐을 떠맡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있었을 적에 혹시 여러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껍데기를 베긴게이 사람인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그 그 저기 막 돈으로 다 놀았던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좀, 그, 기분파, 약간 기분파인 것 같아요. 기분파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막 뭐, 막, 돈 내야 될 때, 막, 운동화 끈 먹고, 구두 끈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 싶어. 그러다가 뭐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얘가 단벌만쏙 빼먹고 나간 느낌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파해서 돈을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 막 거덜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모르는 뭔가는 쌈짓돈은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들고요. 왜이 사람이 이내 자기가 그때 그 사람한테 들이댄 걸 갖다가 후회라고 하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양다리일 수도 있고 삼다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 나인 카드는요. 이 기쁨을 얘기하고 어떤 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하나하나의 감정이거든.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감정에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완드 하나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이 된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다 육체적으로 어떤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뭐 진한 스킨십으로 될수 있고 진짜 밤에 뭐 어떻게 될수 있고 그게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갖다가 그렇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 여우짓 하는 거지 그니까 여우짓도 레벨이 있는 거지 그냥 겉핥기 수박 겉핥기 여우짓이 있는가 하면 진짜 손이 깊이 들어가는 여우짓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 갖다 홀리고 다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홀리 홀리지 않았나 그런 여우지세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그냥 쓱 옮겨 갔다 라고 생 옮겨 간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통한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도 진짜 어렵사리 맺어 쉽게 맺은 거 아니에요 예이 이, 이, 이 친구가 딱 보면은 왜냐면 얘도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관리해야 되잖아. 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저기 막 어장 관리를 하려면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그걸 모르고 있었, 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러고서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났는데 자기는 관계를 맺고 나면 되게 원활하게 잘될줄 알았어요. 그치만 그게 아니야. 자기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어, 양다리도 아니고 삼다리도 아니고 진짜 발이 어디, 어느 이 발이 어느 날 어디로 갈지 모르게 어, 촥촥촥촥 어,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지 내가 내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합술 갔다가 너무 성급하게 떠난 걸 갖다가 살짝쿵 후회하는 감이 소, 소, 살짝 밀려 들어왔다. 어, 후폭풍이 살짝 왔다라는 뜻이에요. 후폭풍이. 음. 폭풍이 살짝 왔다. 어. 그리고 여러분하고 다시 어떠한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그런 바람도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어. 근데 아직까지 뭐 돌아오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 아 예전에 어, 저, 저기 막 다시 그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어, 헛된 어, 바램들이 있다라는 거지. 음. 이게. 이게 배신한 대가가 이렇다니까. 그 남이 눈에서 눈물 내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 그러죠. 이 케이스가 좀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이, 이렇게 놓고서 돌아오면 완전히 을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을로 산다고 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거는 미지수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오면은요 진짜 쌍따가 뭐야 머리채를 잡고 막 날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혹시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 자기 어, 뭐 이렇게 공손하지 않게 연락이 오지 않았나? 어 공손하지 않게 연락이 왔다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 그런 거지, 네가 현실을 잘 생각을 해봐, 뭐, 뭐 이런 식이지, 어나 같은 사람하고... 어 저기, 막, 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개소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과연 그런가. 음.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어쩌면은, 음, 그거 희망, 희망 아닌가? 뭐, 무슨 희망이냐라고 하면, 음. 자기만의 자기만의 바램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음, 혹그 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헛된 희망 같은 거. 어,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이이 이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더폭 빠져 있었나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자신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딱 자기가 이렇게 손박을 뚜둥겨 보니까 옷이 정도의 자신감을 부렸다가는 조금 아니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나서 그런지 꼬리는 살짝 죽었다 그렇지만은 연락이 올 확률이 안올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데 연락이 와도요 이 남자들은 그래 남자든 여자든 그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은요. 좀더 뻔뻔한 태서를 갖다 갖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은 이 관계가요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 무슨 저거라면 그래도 어 그래도 어 내가 저 자세로 어 관계에 임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만약에 인정했고 안 했고의 차이는 그런 거야. 나중에 싸움이 났을 때도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지. 어 그냥 걔가 꼬신 거고 나 걔랑 앉았어. 그러니까 난 바람 아니야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바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람은 어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뻔뻔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상 어, 저기 막 그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돌아올 때는 뻔뻔하게 돌아와요. 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심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처럼 이 사람이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자기의 죄가 붉다는걸 갖다가 인정하는 건데 그걸 갖다 입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음. 일단은 연락을 왔다는 거는 수그렸다는 뜻인 거지.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구 들어가는 거잖아요. 암튼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리가 저쪽이 안 됐지 싶다. 음. 저쪽이 안 되지 싶다. 근데 여러분이 복수를 하긴 하겠네. 어, 돌아오게 되면 복수는 하긴 하겠다 봐요. 어. 근데 그 복수가 통쾌할지 아닐지는 또 조금 두고 봐야 돼. 일단은 여러분이 어, 연락이 만약에 오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이 띠리리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어, 꺼져라, 어 뭐서 쫙, 뭐 저기 막개중에 따라서는 뭐 그렇지만은 쌍욕도 조금 추가해 가면서, 어뭐뭐한 대씩 치기는 사람도 있을까? <웃음> 내 손이 너무 흘렀다. <웃음>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소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 응.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완전한 복수를 이루려면요. 몇 개의 카드가 더 나와야 되는데 몇 개의 카드가 더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선 여러분들은 복수를 하기는 해도 그렇게 막 막장 복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싶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속은 후련하겠다 싶어요. 음그 왜냐하면 헤어질 때는 얘가 이렇게 쏙 가버렸으니까 미처 못한 말들 있잖아요. 어 미처 못, 못하고서 못 삭혀야 됐던 말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있겠다 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서 다시 이어갈지 아닐지를 갖다가 저기 하겠다. 그러나 그러나요 그러나 자 여기서 다른 카드로 뽑아 봅시다 이 카드로 뽑을까요 음, 그러나 제가 왜 그러나라고 했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후폭풍이 아직 덜 왔지 싶어 음, 여러분 복수 얼만큼 하고 싶으세요 음, 복수를 갖다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사람이 후폭풍이더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영영 복수를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이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소규의 목적이라도 달성할 할, 하고서 만족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더 크게 복수를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건데 그. 뒤에 오는 복수는 그거는 저거예요. 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6대 4올가능이6안올 가능성이 4라는 라 거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아직 그렇게 간절한 후폭풍이 오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속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겠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적에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언쟁이 벌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인정한다기 보다 는 그거는 네가 이랬기 때문이야. 그건 네가 저랬기 때문이야. 그러고 그걸 그래 내가 이랬다고도 이래? 그러면 네가 이러면 나도 이르, 나도 이러면 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네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도 해 된다는 거냐?라는 그런 어떠한 음, 닭인 닭인지 결안인지에 대한 문제로 계속적으로 언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 음.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그, 에,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도 살짝그 삐짐은 오래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쉽게 안 풀려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딴 데다 눈 돌리는 거는 그게 그게 더 잘못한 거잖아요. 액면적으로 잘못은 이 사람이 더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응. 음, 이거 일종의 뭐야? 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는 남녀의 싸움에서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랬잖아. 남자는요. 잘못 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된다? 그치 자기는 영원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하고 되든 안 되든 건 상관없이 쟤는 바람핀이라면 나, 바람핀 놈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맞아요. 게, 어 저기 막 계속 그럴 것 같아. 간간이 연락이 어 간간 이이 연락이요 그렇게 세게 오는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직 저쪽이 완전히 어, 나가리 됐어 된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는 식으로 내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 뺀질 되는 식으로 왜 뺀질 되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한테 어떠한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거기다 내기로고 몸만 쏙 빠져나와서 지가 룰루랄라 지낸 건 맞지만 룰루랄라 지낸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황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어 상황이 더 낫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어 뭐가 그러냐면은 사람 게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그그뭐내레이더 안에 알짱알짱 알짱 거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노는 물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밀리면 안돼 여기서. 어,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짜게 질때 짜게 지더라도 밀려서 짜게 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잖아. 체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어떠한 실갱이는 끝날 실갱이는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나 여러분이 속기의 목적은 달성하겠다. 왜속기의 목적을 달성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황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퍼펙트 승, 케오 승은 아니더라도 판정승은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띵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10년 먹은 떡이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도 길어서 <웃음> 10년 먹은 떡이 아직도 안 내려가 개똥보다 못하니까 내게 무릎 꿇고 싹싹 빌 그런 날이 올까요 어디 봅시다 그런 날이 올런지 음. 음. 자, 보조 카드 한번 뽑아 볼까요?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음? 이 사람 너무 바쁜데, 뭐가 음, 있 행동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음. 뻐꾸기 날리느라고 바쁜데, 음. 뻐꾸기 날래 누구한테 뻑꾸기 날리냐라고 하면 돈 많은 언니들, 음, 돈 많은 언니들 돈 많고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이 사람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나이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그래야 나이를 먹고서 제대로 된 뭔가가 없다 보니까 늘은 거라고는 뻐꾸기 밖에 없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어, 언니들을 타겟으로 아 바쁘다 어, 공부하듯이 아주 이거 보여요 공부하듯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거막 종이 막 날라다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림 그대로야 이런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짜 사자 하나 달았다 음, 사자 하나 달았다 판검상까지 안 하도 변호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어, 뭐 회계사라든가 아무튼 그래서 그 저기 막이 사람은 돈 많은 언니들 어, 이렇게 차, 나한테 연락을 쫙쫙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언니들 리스트. 아이고 이 똑같이 두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궁궁하다는 거야. 어, 궁하다. 어, 엄청 궁하다. 어디 봅시다. 이게 근데요 이게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네 뜻대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경쟁이 쟁쟁한 게 아닌가 어, 이이 이 사람은 뭐 허우대가 어때요 허우대가 어떻길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어,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은 언니들의 그 심정을 심중 갖다가 헤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데 왜 하나도 못 건져 저기 막뭐 뭐 박살 났나? 얼굴이? 배 나왔나? 뭐 요즘 같은 시대는 곰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대머리의 곰보는 아닐 테고. 그저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머리는 있을 수 있어도 곰보는 없잖아. 음. 우리 우리 때는요. 동네마다 다 하나씩 있었어요. 곰보 아저씨. 음. 근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란 자리는 다 빠지지도 않고 그섭렵을해 그 가지고 자리란 자리는 다 다니는 것 같아 뭐 술자리니 어떤 모임이니 뒤풀이 자리 이런데 있잖아요 교회에 갔더라도 그 식사 자리는 빼놓지를 않네 어, 빼먹지는 않네 왜 그러냐 라고 그러면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야 자꾸 얼굴도 비춰주고 눈도장도 찍어줘야 뭐가 되기는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얘는 급해요. 빨리 뭐 하나를 건져야 돼. 그 낚, 그 낚시에 하면은 그한 사람이 낚싯대 한막 여러 대 이렇게 걸어 놓잖아. 얘 낚싯대를 갖다가 여러 개 걸어 놨단 말이지. 빨리 하나 잡고 싶어서. 왜 그러냐라면 굉장히 궁한 거 아닌가, 지금? 여러 면으로, 여러 면으로 궁하지 않나 싶어. 아, 근데 그거 안, 될, 안될거다 싶어. 안 되지 싶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 이렇게도 이렇게도 안 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래요 같은 그 같이 궁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조금 조건이 딸린다던가 아니면 매력이 떨어진다던가 그리고 이 가진 게 없더라도 좀 중후한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중후하고 뭔가 그 저기 뭐야 그런 거 어, 가진 게 없어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있는가 하면 얘는 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않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면 행동 자체에서 조금 경박하다던가 그래서 여자들이 안 꼬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목표는 굉장히 하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건이사람한테 진짜 럭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 모르고서 있단 짓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도 여러분 만날 때는 여자복은 있었나 보네. 근데 이것도 운이 다된듯 싶다. 어. 왜냐하면 쉽게, 옛날처럼 쉽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더 좋지 않아요. 나이가 자꾸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밑에서 팍팍 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하겠냐라는 거지. 그냥 있을 적에 진짜 나 죽었어 하고 이런 경우는 저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고.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그 저기 막 자기 바닷속은 메꿔도요 사람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욕심은 메꿀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능할 듯 싶다. 어. 가능할 듯 싶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되는 그 자기가 계획은 열심히 했지만 진짜 자기한테 걸려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걸려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 그리고 뭐 육체적인 관계도 참 하고 싶고 이 사람 육체적인 관계 참 좋아나봐요. 하 음, 그런데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거는 다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가봐. 왜요라고 하면 그렇게 잘했으면 이렇게 다안 됐겠어요? 벌써 저기 막 그, 능력 좋다, 어, 밤이다, 완전 밤이다, 그러면 소문 쫙 나가고 여자조출 쫙 쓰잖아. 근데, 안 쓰는 거 보면 어디 줄 썼는데요? 어디 줄 썼는데요? 그러면은요. 여자들이 말은 안 해도요. 다 줄서 있어요. 모임 같은 데 가면 꼬시려고 아, 저기 막 뭐, 집사님 요것도 하나 드셔 보세요. 이거 제가 집에서 하는데 요. 어, 아, 김장 김치가 너무 잘 익었어요. 그러면 아우, 저기 뭐, 집사님 아, 그거 말고 이거 드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소고기에다가요. 버섯 퍼거 버섯 넣고서 만든 거예요. 막 이러잖아. 막 서로 주려고 하잖아. 말로는 아니야. 내가 뭐 그딴 거 없으면 뭐 뭐 죽고 못 사나? 어머 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하면서 앞에 앉아서 뭐 하나라도 줄라고 그렇게 길을 쓴다. 어 그런거 보면은 알수 있지 그런 것도 없는게 아닌가 뭐 옛날에 그런 옛날에는 뭐 그랬다 어쩌다 그럴 지 모르겠지만 예 요즘에 딸 너무 사람이 많아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고 뭐하고 막 이래 가지고요 군대도 끌려가면 옛날에 3년이잖아 어저 저 때는 3년 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남자가 좀 귀했지, 어, 남자가 귀했지, 저기 전 저기 막. 전쟁으로도 많이 죽고 자 제가 70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 우리 엄마 아빠 시대아 암튼 근데 그제 때도요. 아들 선호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남자가 귀하게 대접받고 그런 때였어요. 저도 암튼 음, 그랬는데 이 봐봐요. 이 지금 없잖아. 여자가 리스트는 많아도 내게 올 여자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글쎄, 어, 이게 딱히 자기도 저기 뭐 방법이 없지 왜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목적 달성할 수있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 이미 어떠한 재수치원을 살짝 들어간 거 아닌가? 음, 그렇다고 봐요. 근데 뭐 어떻게 되냐 개소리 개소리 집어치우고 됐고 어, 꺼져. 어, 그 언니들 가봐. 어, 만약에 저기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아, 그 오빠들한테 가봐. 뭐 이런 거지. 어, 그 교회 오빠 드럼 치는 오빠한테 가. 뭐 이런 거지.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은 연락은 연락대로 하면서, 지는 또 어, 그런데 가서 마시고 어, 언니들 뭐 새로운 언니 있나 보고 막 이런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저기 막 언니들이 따라주는 술 마시면서 아 좋다 그러고 있어요. 음. 일을 해라. 일을 어떻게 일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냐. 어쩜 이렇게 놀고 먹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새끼 놀고 먹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요 끝나네 어. 이제 놀고 먹는 것도 끝나요 어, 놀고는 내가 그랬잖아 희한하다고 일한, 일한다는 게안 나오는데 어, 뭘 어디 가서 뭘해 먹고 사는지 난참 궁금했네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수를 하겠다.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응어리가 있지 있지 않겠나. 어, 오기만 해봐라. 완전히 그냥 어, 뽀사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음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둘중 하나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달하게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막어 주락벼락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이러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두고 보면서 어 조금 유인을 하는 게 아닌가? 어. 유인을 한다라는 거지 왜?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중 하나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슬금슬금 다가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슬금슬금 다가오게끔. 왜?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입질은 왔지 않았나 싶어. 무슨 입질? 이러면은 슬슬 SOS를 친게 아닌가? 왜그러냐하면 버리가 시연치 않아요. 어, 버리가 시연치 않다.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일까 이게 여러분일까? 어, 뭐가 뭐가 그러냐면은 과연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나 그거 갖다가 통박을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근데 돈은 자꾸 떨어지고 이 사람도 조금 신중하네 나름. 어 이, 내가 그랬잖아 이머리로 공부를 하지 이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엄청 잘했을 텐데. 공부는 안하고 어? 쓸데없이 음. 차,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의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마음은 먹은 것같아 무슨 마음이냐라고 하면 음, 이게 마음을 먹은 건줄 알았더니 놀고 먹고 싶다라는 것 같네. 놀고 먹고 싶기 때문에 놀고 먹고 싶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먹여 살렸어요?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왜 눈치를 보냐? 놀고 먹고 싶어서 음, 놀고 먹고 싶어서 눈치를 본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알고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모르 모르고 계신다면은. 선생님,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요?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나요?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응, 음,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밑 빠진 독 아니에요? 어, 여러분, 개, 이 사람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계속, 어,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 그렇게 달달하게 할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어쩌면 더 얄밉게 얘기할 수도 있지. 너도 나이가 있고, 그런데, 어, 저기, 막 나라, 나 내가 좋다고 그랬을 적에, 그래도, 어, 저기, 막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설득하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나는, 아, 사람이요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개가 똥을 끊지. 응, 어 여러분들은요. 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때가 그 오게 되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외롭거든요. 외롭고 어떠한 심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 있는 게 낫지 않냐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결정도 못 내린다 오기만 하면 완전히 뽀사버릴 기세였지만 이게 뭐 겉으로 씩씩대고서 오기만해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막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못돼. 어, 이럴 수는 마음속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그우 약간 우울증도 있다라고 봐요. 그서 약간 우울증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뭐 우울증 뭐 다야 그렇게쓰니까 많은 그런 사람이 그래도 꽤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정을 갖다 쉬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는요 만약에 어, 어디 봅시다 응.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주 박차를, 박차를 가한다기보다는 교묘하게 술을 쓸수 있어. 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그래, 거의 다 와, 거의 다 와가. 그래, 그렇게 오는 거야. 거의 다 와가. 그래, 그래.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요렇게, 여러분들을 자기 쪽으로, 요렇게 막 유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왜그러냐하면한 발을 디밀기가 어렵지. 일단, 방안으로 입성하는 그 날, 이 사람의 그, 편안함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 어, 일단, 그런 거니까.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요 어떤 관계를 갖다가 다시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을 어,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할 거예요 어, 왜 네가 나를 다시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 묵묵무답이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도 조금 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여러분이 어쩌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어떻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탈 수도 있어요. 왜 잠수를 타냐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 이 이거를 갖다가 눈으로 빨리 보이잖아. 그, 그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걔가 똥을 끊지. 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지. 분명히 받아주면 또 그럴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워낙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 어, 근데 여러분도 저기 막. 언제까지 이 사람의 이런 걸 갖다가 봐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참왜 괴롭고 싶구나 이런 걸 심적으로는요 좀 그래요 음이 받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도 아리까리하다라는 거야 근데 받아 주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안 받아 주는 사람보다 근데 쉽게 받아 주지는 않지 않나 싶어요 쉽게 받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 재주는 있네. 어, 뭔 재주? 어, 저기 막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게 말로써 홀리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 상 이렇게 나오는 걸 발라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계속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안 내려. 쉽, 어, 첫이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요 오기만 해봐라 뭐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리겠다 그랬는데 갈수록 이 여러분들의 그 쓸쓸함이나 뭐이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어, 아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을 갖다가 공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 내린다 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손바닥 들여다보시고 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어, 내가 봤을 적에요 여러분은 갑이 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먹여 살려주면서도 갑이 되기는 힘든 구조. 어, 미안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 너무 우울해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 카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번 카드는 여기서 <웃음> 리딩을 마치고 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먹은 떡이 아직도 안 내려가 개똥보다 못한 인간 내게 무릎 꿇고 싹싹 필 그런 날이 올까요? 어디 올까요? 어디 보자 흠 여기는요 올 수도 있을 듯해 그런데 왜요? 라고 하면은 오기는 오는데, 이게, 뭘까. 뭐요, 그러면? 이거 뒤집혀졌어요. 왜요라고 하면, 상대방이 내게 복수를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웃음> 왠지는 잘 모르겠어. 응, 응. 여러, 그러니까 이게 쌍방에 떡이 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쌍방? 응. 그럴 수도 있지. 어쩌면은, 여러분은, 뭐, 그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헤어질 때이 사람한테 어, 얘가 뒤끝이 있네 어. 서로 당했 여러분이 더 당했는데 이 사람 생각엔 지가 더 당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도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더 당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 내가 더 많이 당했어 내가 더 많이 당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내가 더 당했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단은 이 사람이 어, 그둘중 어, 뭐, 뭐 하나야. 뭐뭐둘중 하나냐? 그러면 마음이 남아서 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아니면 꽁하기 음, 때문에. 꽁하기 때문에 응어리가 져갖고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뭐? 이 누구예요? 이거 잘 노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야, 저기 뭐야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카드가 아직 음...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요이 카드마다 그림이 다르잖아.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다 여기는 그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의 그 인물이 다 남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여자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보통 카드에서는 여기가 남자 소년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소녀로 나왔잖아.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노는 걸 갖다가 지켜보면서 뚜껑 열리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뭐야, 그게 노니까 즐겁냐?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둘중 하나는, 어, 그, 나하고는 그렇게 잠수를 타고, 내 문자에는 그렇게 답이 없더니, 어, 그렇게 잘퍼마딴 년하고는 그렇게 잘퍼마시고잘 노냐? 어, 꼭 여자하고만 노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 그, 그, 남녀 혼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맛집 가서, 이렇게 소주 한잔 기울이고, 뭐, 늦게, 이게 늦게까지 노는, 해뜰 때까지 논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게 해뜰 때까지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다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 왜요? 라고 하면 은요 그렇게 놀다가 돈이 다 떨어졌다. 이 사람은요. 기분 판것 같아. 물론 이 사람이요. 그... 뭐 돈을 갖다가 못 벌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나름 뭐뭐 뭐 나쁘진 않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먹고 마실 정도로는 아니지 않는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을 벌면은 한 120, 130어 심하게는 150도 쓸고 막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못 노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막 방콕 해갖고 뭐 저기 막 저거나 하겠지 뭐요 라고 하면은 뭐 TV나 보던가, 뭐, 더글놀이 보고 앉아있겠지. <웃음> 요즘에 그 유행이잖아. 어, 재밌던데요. 어, 저는 한 2주 전에 끝냈지. 암튼. 자. 근데 여러분이요. 그, 그닥 그렇게, 음. 어, 저기, 뭐, 화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도 안 부족한데? 어. 굳이 뭐이 저기만 뭐 무릎을 꿇어도 그만이고 안 꿇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쉽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기 때문에 얘, 얘한테 전화해가 그 사람 찰라고 한 자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문자 받나요? 안 받을 걸. 음. 문자 씹힐걸? 그래서 열받을 수도 있지. 음, 왜 문자 씹냐? 바,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늦게 본다. 어. 왜 늦게 보냐? 아, 밤새도록 논다 밤새도록 놀기 때문에 늦게 보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부글부글 속이 부글부글 끓어. 여러분 성격 좋은데 뭐. 약간 그런 여러분도 꽁하는 성격이 없지는 않아. 어, 여러분도 뒤끝이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이 사람처럼 이, 이 사람이 약간 대책 없이 노는 스타일이면서또잠수탈 때는 진짜 허벌락게 잠수를 타요. 이 사람은. 어. 근데 여러분도 삐지면 이렇게 문자 안 받고 흥 너랑 얘기 안해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이 사람보다 뭐알뜰살뜰하거나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보다는 음. 이 사람은 버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쓰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없어요 음. 돈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동특때까지 넣나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왜꼭 남자가 마음이 남아있어야 돼 라는 법은 없지. 여자도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지. 왜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놀 때는 그래 재밌게 논다라고 봐요. 음, 놀 때는 재밌게 놀아.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떠한그 아트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서 여자를 갖다가 조금 잘한다. 어 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치는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이 잘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분석에 의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아는 거하고 본능적으로 아는 건좀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의 그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안 해주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배려를 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근데 인간 사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자기 이, 이기적인 사람은 맞습니다라는 거죠. 음. 대중에 따라서는 왜못 놓냐 라고 하면은 이 이사람이... 사람은 어 낮이 밤이 같은 성격이 있어. 어, 처음에는 낮져요. 어 그렇지만 어, 시간이 가면 낮에도 이겨. 이 사람을 갖 여러분도 성격이 만만 그러니까 스, 여러분 서, 예, 성격이 세다라기보다는 온유하면서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좀 부드러우면서 자기 고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날카로우면서 자기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것은 뭐 저기 가라 좀. 판단력이 조금 예리하다 어, 좀 정확하다 정확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이 뚜렷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딱어 저기 막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 정들었던 거 나와의 그 친분관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여자의 몸을 되게 잘 아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음. 아까도 했잖아요 밤이라고 밤이 음.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한, 응,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의 밤을 못 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대단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는 걸 갖다가, 그, 저기, 막뭐 어떠한 그, 데이터적인 기록과, 그런 걸로 해서 안다라는 거지. 음, 자, 이 사람은요,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음. 그렇지만 아까도 그랬잖아 사회적인 같다가 알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 뿐이다 라는 거지 음.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석에 의한 알미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복수하고 싶은 거 맞아요? 응 음, 복수하고 싶은 거 맞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지만 오 기다 그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많은 어,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 있지 않나 싶어 이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친분에 의한 거고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이성적에 의한 거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이 섞여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번했 연락을 한 사람도 있겠다 먼저 연락한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뭘로 연락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음. 받았더라도 늦게 받았던가 음이 3번 카드는요 그저 사람이 그 먼저 고개를 숙일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어, 어 있다고 해도 어뭐 빌거나 그러진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생각에는요 내가 왜?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둘중 하나야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여러 사람하고 모여서 어, 지금 뭐지 친구들까 그러니까 남녀 혼성이지 그냥 친구들이야 뭐 어떤 의미는 크다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놀고 다니잖아라고 말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무엇의 차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어, 자기 그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게좀더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동성하고만 놀았어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놀았어. 얘는 혼성하고 놀았어. 새벽 5시까지 놀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벽 3시까지 논게이 사람한테는 더열 뚜껑 열린다라는 거지. 어. 나는 그래도 되지만 나는 남자니까. 근데 너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열받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더저기막 뭐지? 거시기하게 놀았냐? 누가 더 뚜껑 열리게 놀았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뚜껑 열리게 논게 많아요. 왜냐면 얘는 혼성으로 혼성으로 밤에 새도록 놀았거든. 근데 거기서 밤이 새도록 놀면서 어느 정도의 찐한 스킨술 마셨잖아 찐한 스킨십도 오고 갔어요 근데 남자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다고 놀면 여자도 그렇다고 노는 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더 붕기 땡쳐나는 거야 어, 자기가 놀아보니까 노는 자리가 이렇더라라는 거지 그것이 어떠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던없던 그걸 떠나서 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면 필링 끊긴다? 여러분 술 마셔면 필링 끊기면 기억이 안 나던가요? 아니야 그것도 술을 갖다가 막, 2 30년 마셔야, 그, 뭐, 수, 필름이 끊기는 거지. 이 저, 저기, 막, 다 기억나잖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왜?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라는 거지. 너도 놀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놀았어. 나는 동성하고 만나. 내 친구들하고 논 거야. 그렇지만, 그, 그걸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일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야. 무슨 딜레마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혼자 나 혼자서 그냥 내 동성 친구들하고 어려고 그냥 노는 게동성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당분간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건가 어얘 얘, 기밥 하고 아니면 아니면 내가 얘랑 있는 게 힘들어도 그냥 내가 얘한테 머리 숙이고 그냥 다시 만날까 이런 어떠한 어,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못 이기지 싶다. 어, 이 사람의 성격이 여러분들보다 한수 위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한테 복수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 진짜 말, 말이 그냥 남잔데도 속서포야. 따다다다다다다. 지가, 지가 할 말만 다고서 방문 탁 닫아버리는, 어, 아니면 전화를 한다 그러면 지 말만 따다다다 하고 전화를 뚝끌어버리는 타입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참다, 참다, 참다 핵심을 갖다가 탁 찍, 찍고서 문을 탁 닫는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어. 얘가 먼저 소, 먼저 따다다다 하는데. 어, 못 이긴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그냥 문 닫아버리니까 어. 그래서 싸움이 조금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빌 일도 없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야 복수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여려, 여리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보다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도 그럴 거이 사람도 어쩌면 생각을 할것 같아 뭘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생각은 할것 같아요 뭔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보면은 여기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겹진, 겹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확 저기하기도 애매한 상태고. 음.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 이렇게 놀때 밤새도록 놀다가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좀어좀 음, 어, 좀 경제적으로 조금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응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응 음, 그럴 수도 있, 경제적으로 답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더 낫.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씀씀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대책업 여러분 대책없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좀 대책없이 쓴다 라고 봐요 음 그러면서도 여러분한테는 엄청나게 아끼지 않았나 자기한테는 잘 질러 어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데 잘 지르는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야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다가올 시점에서 약간 어 저기 뭐지 그 뭐지 어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기회라고 하면은 혹시 뭐이 사람이 꾸그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음왜 꾸그리고 들어오냐면 돈이 다 떨어져서 음 여러분한테 조금 음, 그런 것은 있어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음. 돈좀 빌려달라 그럴 수도 있지. 어, 돈이 똑 떨어졌으니까. 뭐, 이번 달 뭐, 뭐, 정, 뭐,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유틸리티 빌 같은 거 내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좀, 좀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도 올 수도 있지. 뭐, 다야 그렇게쓰니까 많은. 이 카드는요, 이 3번 카드는, 어, 반반이라 그래야 되나? 어. 돌아온다라고 한,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이 떠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질 만해요. 그냥 이렇게 이, 그냥 이, 그래도 여러분 정이 들었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근데 받아주면 여러분들 조금 힘들. 이거 봐봐요. 여러분 6번 소드가 떴다는 건 뭐예요? 이저칼꽂고 가는 거지. 이 칼에 만약에 잘못되면 이, 이 물에 저기 막 들어오겠죠. 배 안에. 그럼 여기까지도 못가다 가서 가라앉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기까지 가는 데는 불안불안 요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나 혼자 편하게 살 건지 어 친구들하고 놀면서 편하게 살 건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이 끝에서 보면 은이 사람이 돈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정에 약해 또 어, 그, 같이, 뭐, 뭐, 저, 아까도 그랬잖아. 전화하면은, 여러분들 참다 참다, 마지막에 일격을 가지면 얘는 따다다다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 그러,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그 정도 마찬가지로좀 아껴두는 타입이에요. 아껴두는 타입에. 쓸데 쓰더라 아껴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오면은, 또 내가 그 정들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갖다가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여기는 복수가 약간 힘들어. 응. 차라리 얘가, 어, 싸가지 없이 뭐 이렇게 나오고, 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복수가 가능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얘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저 자세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응. 근데 저 자세로 나오더라도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약하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살짝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또참 카드를 더 뽑아야 돼.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어떻게 돈을 융통해줄지 안해줄지 어디 한번 볼까요 음. 뭐 다야 그렇게 했으둘중 하나겠지 해준다 안해준다 근데 해주는 쪽이 많은지 안해주는 쪽이 많은지 어디 봅시다 음 안해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음 음. 소귀의 목적은 조금은 달성은 하겠다. 어. 마음이 약해서 못해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결론은 빨리 날것 같아요. 음. 결론은 빨리 날것 같다. 이렇게 대화에 발전이 없어. 어. 그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거. 어. 아무 내용 없는 거. 배 배고프다 그런데 어, 산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떨어진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대답이 오길 갖다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 기다리고 있다 빨리빨리 어떠한 어, 저 나한테 피드백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어, 기다리고 있다 어, 이게 뭐죠 이게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 뭐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올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싶어요 음, 아니지 싶어 뭐 저기 뭐야 그 돈을 갖다 안 해줄 수도 있겠네 안해줄 확률이 몇대몇 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음,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그거대로 놓고 음, 딴데 가는 것 같아. 어, 딴데 간다. <웃음> 그냥, 일단은, 아, 그래.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은요,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끝나든 안 나든 그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든 안 끝나든, 어, 딴데갈 거예요. 어, 딴데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돈안 드리고도 놀수 있는 데갈 거야. <웃음>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있지. 뭐, 얘가 템버리흔들어주면 뭐, 저기, 뭐, 돈 많은 누나들이 내주겠지. 어, 손목에 현란한 스냅, 응, 착, 착 하면, 예, 그런 데도갈 거라라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문제는 그, 그 상태로 일단은 놔두고. 일단은 이 사람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고 봐요.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쉽게 안 꺼주는 게 아닌가. 안 꺼줄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 꺼줄 확률보다.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복수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싶어. 왜 그냐면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아 몰라 하면서 휙 가버릴 거야. <웃음> 휙 가버릴 거야.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건 뭐다? 어 낮은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걸 갖다가 기다린다라는 거지. 아무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먹은 떡이 아직도 안 내려가 씨, 개똥보다 못한 인간 내게 무릎 꿇고 싹싹 빌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어디 봅시다. 그런 날이 올지. 이 사람은, 음... 글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흠. 오기는 오겠네요. 근데 믿지는 마시라라고 하고 싶어. 음. 복수만 하세요, 그냥. <웃음> 그게 무슨 뜻인지냐 하면, 음. 음. 이 예, 예 사람은 어, 성격 참센 사람이다. 어, 성격 되게 센 사람이고 뭐 이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음, 그냥 어, 이게 그런 거야. 그걔도무서우면막 그, 짖잖아. 어, 그래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짖으면서도 무네. <웃음> 이 사람은요 지금 뭔가 쫓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어, 쫓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가 쫓기냐 라고 하면은 뭐 개중에 따라서는 음. 글쎄 어, 느낌이 좀안 좋다 음. 느낌이 안 좋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뭔데요?라고 뭐 궁금해요? <웃음> 기다려봐요. 이게 어,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더 카드를 뽑아 본 다음에, 음,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토리도 나오잖아요. 어, 모르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싹싹 빌라이 올까요라잖아. 올까요?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당신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헤어져서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100% 다알 길은 없어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뭐 그것도 지가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말을 안 하는데 알 길이 있냐 이 사람은요 음 어, 혹시 여러분하고 어떤 연락이 왔나요 어, 연락이 온게 있나 음. 아니면 여러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뭐 어떻게 할거다 저 어떻게 할거다 음,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 혹시 저기 막 어디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멀리 가 있든지 아니면 직업상 역마가 강한 게이 사람은 그렇게 막그이 사람 실제 성격은요 그렇게 막 움직이고 뭐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야 하지만 직업상 움직이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수 있으니까 직업에 의해서는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요. 음, 항상 뭔가에 쫓기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음,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항상 어떠한, 어,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이거냐 저거냐 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이게 뭘까요 음, 뭐냐 라고 하면 이 사람 되게 지금 불안한데 음, 뭘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좀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다 선택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이 사람은 뭔가 빨리 안정을 찾고 싶지만 이게 어느 뚜껑을 열어야 될지 완전히 무슨 판도라 상자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어, 어느 정도의 자기 울타리를 만든 건 사실이야. 이 울타리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살짝 부족한 게 아닌가? 음, 살짝 부족해서 이거 까딱하다가는 음, 골로 가는 음, 골로 가는 수 있잖아요. 골로 가는 수. 그래서 어, 골로 갔네. 음, 골로 갔다. 이게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어쩌면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사기를 당했거나 어, 사기를 쳤거나 음, 둘중 하나예요. 근데 나는 아까 여기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사기치고 잠수 타는 걸로 봤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준 거야. 왜냐면 이뭐 자본카드 부분, 뭐, 뭐, 이거 사기치고 잠수 타면 쇄고랑감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 사, 이게 지금 사기치고 잠수 탄게 사기를 당해서 잠수를 탄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좀 뭐. 어떤 그 종잣돈이 살짝 있었던 거, 살짝 있었던 거 같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서 조금 뭔가를 갖다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적었다라고 봐요. 좀 그러니까 나름 철저하게 계획은 했지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는 놈한테 당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놈한테 당하 당하긴 당했는데 그게 나는 놈이 과연 놈뿐일까? 응 어, 그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그래서 개털이다 어, 개털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 나는 놈이 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어떠한 어, 조직이 아닌가 어, 조직의 저기 했다 어, 그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어. 손자병법에 하나의 미인계 같은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그 어느 조직에 남녀가 이렇게 혼성으로 있을 거 아니야. 당한 거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뭐, 요즘에는 하도 수법들이 좋아가지고, 당해도 어디 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 사람이 단도이를 갖다가 제대로 못한 느낌이 나.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뭔가 부족, 인포가 부족하다고. 어, 인포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잠수 타고 있어요. 어, 가진 그나마 가진 거다 날린 것 같은데 음, 가진 거다 날렸어. 맞아. 이거 봐. 다 날렸다고 나오잖아. 가진 거다 날렸다 음, 돈 없다 근데 어떻게 이거 솔직히요. 아, 이 사람이 등, 그, 그거 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조금 그런 게으름 면이 없지 않아요. 조금 게을러가지고 조금 더 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가 봤을 적에 아, 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살펴보긴 살펴봤어. 그렇지만 이게 지, 자기가 입대껏 해왔던 거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또 하나의 투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봤어야 되는데 조금 게을러. 응 음, 아까도 그랬잖아 일 때문에 맞지못해이게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역마성 어, 성격은 아니지만 일이 역마성을 띄기 때문에 할수 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한 거다라고 봐 그래서 당했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되면 찾아오지 않나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거 저기 막 저기 막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왜 그러면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조바심이나 그런 게 있어. 어, 조바심. 좀안 닮아진 데가, 안 그런 거 같으면서도, 이게 버스를 기다려도 가만히 못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다리를 떤다든가,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한다든가, 막 쳐다보고,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뭘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못 기다려. 좀 마음이 좀 불안해. 안정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게으르니 아이러니 한 거지. 저스트 음, 아이러니 완전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불안해 왜냐하면 자기가 입대꺼 해놨던걸 갖다가 발판을 다 잃어버렸거든 이 사람은 지금요 저걸 생각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야 돼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뭔 결정인가 라고 하면 음, 뭔 결정인가 라고 하면 하... 그나마 뭐 그냥 뭐 그나마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냐 어, 힘들지만 헤쳐나가야 되냐 아니면 음, 아니면 여러분한테 가야 되냐라는 어떠한 기로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가게 되면 앞길이 빤히 보이잖아. 어, 자기가 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그 저기 막그 복수 복수 하늘 다 들어줘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걸 할까 연락이 온 사람은 있지 않아요? 내가 아까 여기서 그랬지 남자는 돈 떨어지고 거지골 어, 그 되면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그 저기 옛날에는 어떤 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게 근데 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도 안 나고 이 사람의 마음만 나왔다 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거 제외, 여기는 제외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이 사람이요 성실한 건 있어 왜냐면 뭔가를 마아서 이걸 한 거잖아 뭐, 뭔가 관이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건 있어요 어, 성실한 건 있고 여러분하고 이 4번 카드는 재해가 가능하겠네요 재해가 가능하겄다 음잘 됐네 음, 잘 됐다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없진 않았겠구나 여러분을 갖다 좋아하고 있는 거 맞구나 근데 왜 헤어지셨대? 아니면 싸운 거예요? 어, 만약에 여기는 딱히 헤어졌단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쩌면 싸웠을 수도 있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싸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말렸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요 어떤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깨고서 깨고서 어. 자기 맘대로 하다가 이 꼴이 된게 아닌가 싶어 음 여기, 여기 여기 안정된 걸 깼거든 자기 마음대로 암튼 이 4번 카드는요 제가 가능하겠다 싶어 근데 저는 이두 사람의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 카드상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카드상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아이 잠깐 죄송 어디 봅시다 카드상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어디 봐요 음, 당, 당분간은, 당분간은, 와, 이거, 이거 어떡하지? 왜요? 라고 하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게 뭔가요? 여러분하고 오고 싶어도 못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하고 사, 여러분하고 오고 싶어도 이게 못 오겠다. 좀 시간이 걸리겠다. 왜요? 라고 하면, 좀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 음. 좀, 조금, 만약에 죄를 원한다면, 좀 시간이 살짝 걸릴 수 있어요. 어, 4번 카드는. 어. 왜 걸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다. 그런데 어왜 해결이 안되냐 라고 하면 나름 문제가 있어. 어 나름 문제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 죽었다 싶네. 어 만약에 받아주더라 하더라도 쉽게는 안 받아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그냥 혼자 사는게 마음 편하지 않아? 아뭐맘만 어, 편하지 않아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좀만 기다려 봐요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런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이 편하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아까 여기 이게 이 문제가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서벗어나오질 못해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이 사람이 올 수가 있어 이게 해결이 되면 여러분한테 올라고 할 거예요 어, 여러분이 올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이제 그 다시 한번 어떠한 편안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은 어떠한 그 뭐지? 조율에 필요한 게 아닌가 어. 근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어. 왜안안안 안안 되는 거는 왜안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 문제가 이걸 갖다가 해결 못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요 하, 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극소수예요 굉장히 극소수지만 어 굉장히 극소수지만 어뭐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 음, 그런 경우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실형을 산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사기를 당했거나 쳤거나 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형을, 만약에 사기를 당한 거면 괜찮지만, 사기를 친 거라면 안 된다. 내가 사기를 쳐, 쳐서 잠수한 거라 그랬잖아요. 잠수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사기를, 사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대1. 어,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구고 사기를 친 사람은 일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기를 지가 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해결하,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온다면 이 반반이다라는 거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이 지금 여기서요 카드를 더 뽑아야 돼. 솔직히 여기서 결론을 얘기해 굉장히 힘들어. 어왜냐면 이걸 또 결론을 내려면 은요또한 2, 30분은 더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못하고 스탑을 하는데 그래서 반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 없이도 편안하니까 그냥 너랑 입씨름하기 싫고 나 혼자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나 어떠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어. 두고 보겠다, 어, 딱 자르지 않고 두고 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재회를 암시하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재회가 해피엔딩으로 가는 재회인지, 아니면 그냥 두고 보겠다, 두고 보는 것도 인연이 안 끝났으면, 어, 인연이 끝나지 않았으면, 두고 보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막, 너무 재회라고 단정 짓지는 말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재해라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요 좀더 부가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냥 완전하게 인연이 끊기지도 아, 끊기지 않았을 뿐 이걸 완전한 재해라고 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해를 만약에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한다라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가능성을 갖다 열어둔 거지 왜 그러냐면 재해를 암시한 카드도 나왔고 재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부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거기서는 좀더 조율할 문제가 남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음. 내가 여기서 조금 솔직히 당황했어 음,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서 느낌이 쫙 왔거든 음.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